가슴샤 okay. 박요아 아, 응! 가니샤 오늘 야 가슴샤! 혹시 옆에 휴지 있으면 달라고 한거있어난너 음, 누구지 몰라. 괜찮아 그 몰라? 어? 전... 일본에서 완전 유명해. 음원만 냈다 하면은 우리 콘차또일이라고 진짜로? 저. 아! 내가 일본의 연예계에는 관심이 없어. 그냥 한국국 연예계만 주고라 파는데 음, 한국국에선 영 반응이 가 없어. 음. 음. 음. 진짜로 유네이이 맞는 걸까나 음. 동색해볼 거야 완전히 고추미나무그 음. 음. 음. 오디션 계속 도전해봐요 나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는데 근데 가족들이 반대해 마이 마자오 하자 불하셔야 못해 <웃음> 집에서 맨날 잔소리 폭격 이빨이 됐어 <웃음>